이프 온니 참브레이슬릿 제작과정 보시죠. 04년인가요? 전형적 클리셰 덩어리 영화 한 편이 나왔습니다. 이프 온니 라는 영화인데요. 전체적인 내용 한 문장으로 설명 가능합니다. 운명의 데스티니 딱이거고요 암튼 이 영화에서 이제 연인이 팔찌를 선물하는 장면이 나와요. 그러면서 참에 담긴 설명을 합니다. 이러저러하고 에펠탑이다, 하트다, 사랑이다. 이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펑펑 옵니다. 네. <웃음> 이 팔찌를 저희 업체에서 여러 번 커스텀을 했습니다.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저희,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뭐 연인들 그 자신들만의 스토리를 담을 수 있다는 점 그게 큰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디자인 할 참은 총 6가지 입니다 참치, 스패너, 십자가, 기타, 배, 엽서 인데요 어, 참고할 만한 자료를 다 들여와서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참치 입니다 어, 부조 형태의 반 입체형으로 디자인을 원하셨습니다. 이런 유선형의 입체를 그릴때에는 어, 단면 프로파일로부터 커브를 활용하면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. 어, 공면을 유려하게 빼기 위해서는 이 명령어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스패너는 사실상 이 참들의 최대 크기는 20cm가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어, 생략의 미학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. 구현이 가능한 부분들의 특징만 잡아서 그려주면 되고요 기타 같은 경우는 기타가 갖는 특징을 뭐 적절하게 포착해서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배입니다 배가 정말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거의 모든 부분 생략하고 그냥 이게 직관적으로 배인지만 알아볼 수 있게 그렸습니다 평면형 뭐 그냥 그리면 되구요 이렇게 해서 6개 참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참들을 크기라던가 전체적인 제품의 비율 같은 걸 체크해 보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3D 프린터에서 구현 가능한 최소한의 스펙에 이 디자인이 부합하는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3D로 그리는 것하고 실제로 제품이 나오는 것하고는 약간의 어, 차이가 있거든요. 그 부분을 고려를 잘 해야 합니다. 이번에는 제작 직전에 어, 의뢰자께서 참 하나를 더 추가하셨습니다. 나침반 인데요. 러프한 그 왁스 실 그런 느낌의 형태로 디자인을 원하셨고 역시나 부조 형태로 디자인을 잡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총6 플러스 1, 총 7개의 참으로 제작이 들어갔습니다. 음, 주무를 하고 네이저 각인을 한 모습입니다 디테일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가장 신경을 썼던 디자인이 저는 참치였는데 참치 꼬리 부분의 디테일이 참저 개인적으로는 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스패너도 뭐잘 나왔고요 위에 엽서도 보이네요 엽서는 전면에는 기도하는 두 손의 이미지 각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타랑 나침반 배, 장보고함까지 모두 잘 나왔습니다. 유화를 입혀서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. 엽서와 십자가는 체인 자체에 연결이 된 모습이고요. 나머지 다섯 개의 참이 분리가 되는 형태로 체인에 연결이 되는 형식입니다. 아까 잘못 보여드렸는데 나침반 후면에 동서남북 가긴 했고요. 기타 표현도 나름 디테일이 잘 살아서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. 자 이제 분리된 참들이 체인에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이자 특징인데 분리형 이라는 건데요 그냥 참다 빼고 그냥 체인 자체로만도 착용이 가능하고요 원하는 참만 끼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하는 순번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품의 매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